오늘은, 초대 손님으로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제가 토마토 먹을 맛있게 해드렸더니 저에게 도전하겠답니다. 건강 음식 하나를 가지고 와서 저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랬어요. 그래서 싱어송라이터, 솔가수 류지수 양을 초대했습니다. 가수이자 노래를 잘하기도 하지만 그 노래를 만드는 사람, 뭐, 싱어송라이터라고 그래? 그뭐 네. 음. <목소리도> 어쨌든 간에 그냥 하얀 밥을 지세든 그래. 하얀 낯을 지세든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또 <목소리도> 요리를 하나 장만해왔다 그러니까 요리 별거 아 없어 아무거나 만들어서 좋은 그릇에다 내놓으면 요리가 돼 그냥 그냥 아무그릇에 내놓으면 음식이고 아, 그러니까 내가 요리라고 뭐 말했다고 해서 막 부담 갖지 말고 해네 응? 저번주 선생님 토마토 밥에 영향을 또 받아서 음. 아 저는 무엇을 해볼까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음. 막 국...집에서 해봤거든요 해봤어 해보다가 막다 치고 다 타고 하하하하하하 <웃음> 소리도 지르고 그게, 그게 오늘 잘할 수 있는 거야 <웃음> 타봐야 알고 어? 쫄아봐야 알고, 그래야지 다음엔, 아, 이렇게 안 해야 되는구나. 어, 오늘, 오늘 성공할 것 같은데? 그럴까요? 음. 오늘 준비한 요리는, 음. 어, 두부 시금치 전입니다. 두부 시금치 전? 네. 가루를 <웃음> 두 스푼 정도? 끓여줄게요. 지금 표고. 정말 귀한 거죠, 표고. 단백질 덩어리인 우리 모기질이 풍부한 음. 두부를 생각했죠. 잘했구만요. 네. 음. 오늘 비가 다짱다인데 음. 우리 비가 안 와도 우리 마음이 있잖아. <웃음> 그렇죠? 그러면은 김이상공이 먹어봐야지. 네, 어우 너무 떨린다. <웃음> 먹고 죽나 아니면 맛있나 상감마마에게 바쳐도 되는지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네. 아니요 쿠키야. 응? <웃음> 너무 바삭하게 구웠나봐요. 아니야 아니야 속은 또 부드러워. 겉은. <웃음> 이게, 이게 또 한수잖아. 겉은 바삭하고 소금 부드러운 거. 그러니까. 맛있다. 진짜 네? 맛있다 먹어봐. 아직 안 죽었으니까. 안죽은것 같아요. 떨려 음. 아주, 아주 좋은데? 자연스럽네요. 음. 선생님, 뭘 드시고 싶죠 내가 가서 먹을게. <웃음> <웃음>